이 뭐예요? 점핑 모션이라는 아. 게 있어 앉았다가팡 치는 거예요. 아마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야. 잘치는 아마추어들도 많이 해 아. 거리 내려면. 아, 나 고구마야? 아, 아, 나또 이거 진짜 못 치잖아. <웃음> 자, 고구마 위치는 어떻게 쳤는지 알아? 여기요. 자, 이렇게 다리 붙여봐. 네. 채 뒤에다가 놓고 요렇게 팡. 길이로 이렇게 쭉 뻗어볼게. 어, 그러면 좀만 더 뒤로 가야 되겠지? 그렇지. 거기서 5대5. 5대5. 5대5로 섰을 때, 공이 한, 한 개에서 두개 정도 왼쪽에 있으면 돼. 그렇지. 그렇게. 거기서 똑같이 잡고, 응. 음. 똑같이 그립 잡고, 음. 그렇지. 검지. 그리고, 오른손, 검지 확실히. 응. 음. 그렇지. 엄지. 그렇지. 좋아. 음. 확실히 더 많이 집어넣어줘. 오른쪽 팔꿈치. 그렇지! 하고 우리 애플펜 누르는 거 기억나? 네. 그렇지! 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가깝지? 조금만 네. 더 뒤로 가볼까? 애플펜 누르면 딱 거리가 나와. 네. 오케이! 여기서 똑같이 치면 돼. 자, 백싱 해봐. 음 자, 봐봐. 애플펜 눌려야 된다고 했지? 어 자, 검지 힘 줄게. 검지 네. 힘 줘봐, 검지. 그 이제 검지 계속 겸, 검지 검지 검지 이런 느낌 나야 돼. 음. 쫙 뻗는 느낌 나지. 음. 그리고 자꾸 얘를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그럼요? 그게 아니고 요 검지 음. 힘줘. 음. 검지 힘줘. 그렇지. 음. 다운생 계속 힘줘.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어. 어. 검지만 힘줘. 응 네. 알겠지? 검지. 그렇지. 그렇지. 아, 어, 지금 괜찮은데 나 쳐다보지 마칠 때. 알겠지? 아, 눈치 보겠네. 아니, 상당히... 왜 눈치를 아, 봐? 눈치 왜 아, 눈치 왜 눈치를 눈치 봐. 봐? 응, 눌러. 그렇지. 아, 괜찮아. 이거 자꾸 왜 멈출까? 이거 눌렀으면 그대로 가. 이거 몇개 때리자. 공 치지 마. 공 치지 마. 왜냐면 거기까지만 배워서 그래요. 알겠어. 알겠어. <웃음> 거기까지만 연습해서. 응. 이거 하얀 색깔 때릴 거야. 응. 네. 보이지? 땅 치고 멈춰. 응. 네. 눌러. 땅. 더 그렇지. 그대로 있어. 이, 그렇지. 자, 누른 느낌이 나야되고 쳤을 때 음. 누르고 있는 느낌. 오른손, 그렇지. 검지가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 다리가 음. 앞으로, 미, 그렇지. 도와주고 있는 느낌. 음. 더, 더. 골반 더. 그렇지. 더. 아니, 아니. 더, 더. 앉아. 아까가 더 좋았어. 아니, 봐봐. 더 눌러주는 느낌. 그렇지. 계속. 눌러! 그렇지 더 인사 너무 잘한다 잘하는 거맞아어 너무 잘해 눌러 다 이거 다지만 더 눌러 응. 지금 올라가서 그래 봐봐 이렇게 지금 올라간다는 게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애플 펜어 어. 눌러 아아어아 아. 아. <웃음> <어디> 때린 거야? <웃음> 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괜찮니? 아유, 아이씨!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검지. 어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알겠어, 알겠어. 너! 잘해! 좋아요. 응? 응? 아이씨, 무서워, 이제. 아이씨! 어? 아니야, 오케이, 올라갔어. 아 알겠어. 난 열정생, 우등생. 응. 다리로, 다리 더. 더. 그렇지. 더. 아, 오케이! 더. 아이씨, 무서워. 스탑! 너무 좋아 얘더 열어 그렇지? 얘더 붙여? 아니 아니 열면 얘가 더 붙어 이게, 어. 이걸 게이 원하는 거야 그니까 아. 그 이상한 붙는 거 하지 말고 이걸 원하는 거 자꾸 이거 하지 말고 자꾸 붙이니까 아니 이상하게 붙여 자꾸 <웃음> 어, 집에서 그거만아이 <웃음> 엄마 아빠한테도 그렇게 알려줬는데 오마이갓! Oh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붙이는 게 안쪽이 붙어야 된다고 했잖아 아 나만 잘 치면 되니까 괜찮아 <웃음> 왜요? 나만 잘 치면 되지 음. 어! 나쁘지 않아! 맞지? 어 일어나지마! 일어났잖아 나 아, 어. 일어났어요? 어. 봐봐 여기서 이걸 치려고 네가 이렇게 힘을 쓴다? 맞아요 근데 이걸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진짜 이걸 여기에 붙여야지 이렇게 힘을 써 차이점 보여? 어. 선생님 여기 안 오시네요 이제? 어디? 여기 근처에요? 아 무서워 <웃음> <웃음> 나 무서워. 한대 맞고 나니까 무서워. 스톱. 그대로 있어봐. 그대로 있어봐. 이게 왜 그러냐 면 붙이는 건 잘했어. 얘를 내려서 그래. 체를. 체를 앞으로 쭉 뻗어봐. 그렇지. 아니, 팔꿈치 구부려봐. 얘를 받쳐봐. 그렇지. 음. 앞으로 이렇게. 그렇지. 음. 자, 엉덩이 더 뒤로 빼봐. 어, 그렇지. 더 돌려봐. 앞으로 엉덩이 더 빼봐. 그렇지. 허리 더 집어넣어봐. 여기. 여기. 여기 더 집어넣어봐. 그렇지. 어깨. 그렇지. 아니, 모금, 모금, 모금, 왜 이래? 어. 그렇지, 요런 식으로. 그대로 있어. 여기서 밀어봐, 오른손. 아니, 아니, 왼손은 버텨야지. 요렇게. 팔 어. 붙여. 그렇지, 요런 느낌. 여기 안쪽에 힘 느껴졌어? 응. 응. 어. 어. 그런 느낌이야. 내가 고구마를 못 치는 이유가 있었구나. <웃음> 어, 사람은 잘 치네. 봐봐 이것도 어떤 느낌이야? 높은 느낌이야? 낮은 느낌이야? 높은 느낌 어, 그렇지 왜냐? 봐봐 체가 떨어지면 얘 팔이 이렇게 길어지면 네. 얘가 높아져 맞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느낌이냐면 앞으로 하면 얘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냐? 내가 더 옆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걸 벗어줄게 내가 옷을 벗어서 보여줄게 그지 팔을 붙이는 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니야 음. 그지자 너는 자꾸 여기서 이렇게 내리니까 자꾸 이렇게 음.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앞으로 가는데 앞으로 가면 네 생각에 이게 떨어질 거란 음. 말이야 이걸 붙이라고 했는데 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길어져야 돼 앞뒤로 길어져야 돼 이렇게 앞뒤로 길어지면 내가 이렇게 붙어 보여? 내가 그러니까 팔이 뒤에 있어야 돼 생각보다 오른팔이 뒤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팔로 공을 칠려고 하니까 내가 높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저걸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이걸 뒤에 붙이라는 이유가 음. 얘가 여기 뒤에 붙어있어서 내가 낮아지고 내가 가주면 체중은 뒤에 있어도 요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가? 응. 음. 그러니까 이래야지만 내가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가 있어 근데 너는 지금 이거야 꽉 쳐야 되니까요 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쳐봐 뒤에서 뒤에서 그럼 엄청 땡기는 느낌 날 거야 노약자 분들을 따라하면 안 되는데 왜요? 어? 왜? 이거는 유연성이랑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대처 행동이 있어 이렇게? 그대로 있어 그렇지 앞으로 인사 음. 그렇지 돌아봐 더 아, 앞으로 인사 아니 그렇지 돈다는 게 봐봐 자 요렇게 잡아봐 그렇지 요 앞에서 앞에 머리 자 요기만 돌려봐 돌려봐 그렇지 돌아봐 앞에 머리 앞에 고 돌아봐 그렇지 쫙 돌아봐 앞에 상체 앞에 놔두고 허리만 등만 돌아봐 이렇게 앞에 딱 이렇게 아 그렇지 더더더 더. 더. 앞으로 쫙 앞으로 쫙팔펴팔펴 팔 펴. 그렇지 쫙 어, 뭐, 바, 다리 뒤로. 그렇지. 요렇게. 앞으로 쫙더 밀어. 더 밀어. 더. 더, 더, 더. 땡긴다고 했지. 요런 느낌 나야 돼. 음. 늘어나는 느낌 나야 돼. 그렇지. 그런 느낌 나야 돼. 오. 응. 음. 그럼 약간 거의 주저앉았다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점핑 모션이야. 그게 뭐예요? 점핑 모션이라는 게 있어. 앉았다가 팡! 치는 게 있어. 응. 음. 프로들만 <웃음> <풀어들만> 하는 거예요? <웃음> 아니야. 잘 치는 아마추어들도 많이 해. 거리 내려면. 근데 내가 봤을 땐 너는 할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와. 할것 같아. 빨리 와. 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 뭔지 알겠어. 거거 응. 아. 이렇게 왔잖아요? 응. 거의 이렇게 가라는 거잖아. 응. 그죠? 이렇게 어. 이렇게. 앞뒤로는 가만히 있고, 응. 돌려. 허리. 그렇지 요렇게 이때 오른손이 여기에 붙어있어야 돼짱 이런 느낌 근데 체중은 오른쪽에 있을게 지금 체중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와봐 체중 체중 더 엉덩이 뒤로 그렇지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 거야 아 이해 예, 이해 예. 네. 그렇지 하고 밀어 왼쪽으로 쭉 밀어 와 이해 예, 이해 예. 천천히 해볼게요 응. 응. 그렇지 그렇지 더팔 내려왔다 팔 내려왔다 팔 내려오면 안돼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되고 몸으로 가야 돼어가가가 어, 가, 가. 그렇지 자 앞에 인사해 아까 앞에 체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앞에 체더더더더 더, 더, 더 숙여 그렇지 가 그렇지 검지를 올려 검지로 계속 올려 그렇지 네. 오른쪽 팔꿈치가 이제 펴질 거야 앞으로 네. 팔꿈치 앞으로 펴져 그렇지 더 돌아 더 돌려봐 다리 다리 더 돌려봐 더 돌려봐 여기 다 열어 자 그대로 있어 체 앞에다 둘 거야 손 음. 뻗어 봐 그렇지? 자 스트레칭 해봐 아까처럼 그렇지? 그대로 있어 체중 오른쪽 체중 오른쪽 응. 그대로 있어 체조 그대로 있어 체 다시 대충 잡아 어. 응 어. 그렇지 요렇게 때려 다시 그렇지 때려 때려 때려 세번 그냥 이때 어. 거기서 때려 하나 둘셋열번넷 다섯 여섯 걸어가 걸어가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 이게 뭐야? 그거 맞아! 이거 맞아요? 어. 여기가 접히는 거 느꼈어? 네. 그게 사이드밴딩이야 아~~ 더더 더, 엉덩이 어? 뒤로 빠지고 엉덩이 뒤로 빠지고 그렇지 그렇지 더더더 더, 더, 엉덩이 더 뒤로 빠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땅! 하고 밀어! 다리 밀어 쭉! 왼쪽으로 쭉! 아니 머리 가면 안 되지! 다리만! 그렇지! 그거지! 다시! 너무 재밌잖아? <웃음> 응 음. 그렇지 땅 하고 다리 쭉 다리만 다리, 다리만 엉 어, 그렇지 다리 더 밀어도. 체중 다, 다, 다 밀어 체중 다, 다다 밀어 다다 오른쪽 다리에 있는 거 왼쪽으로 쭉 나이스 까치발 들 때까지 아나 너무 재밌잖아 어. 뭔지 알겠잖아 어. 아씨 뭐야 자 이제 걸어가면서 칠 거야 그러면 네가 앞쪽으로 계속 미는데 얘 옆쪽으로 계속 응.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가는거 보이지? 연습 한번 해볼게 그렇지 더 앞으로 계속 걸어가 그렇지 체중 오른쪽 그렇지 엉덩이 더 뒤로 빼고 머리 앞으로 그렇지 엉덩이 뒤로 빼고 그렇지 아, 좋아진다 계속 저 끝까지 가 계속 그렇지 계속 끝까지 그렇지 끝까지 계속 그렇지 아 좋았다 아, 진짜 좋았다 그렇지 등 느껴 등 옆구리 느껴 나이스 예. 이거 아니야? 어깨로 치는 거 아니야? 등을 느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어깨, 어? 느껴, 차이 네. 오케이 굿. 어깨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잘하죠. 어. 나이스. 아 좋아. 나이스. 진짜 잘했어. 공 치자. 쟤 <웃음> 버렸어. 봐봐요. <웃음> <웃음> 응. 그렇지. 뭐이 타이밍을 몰라. 근데 몰랐어. 머리 계속 계속. 자 빵. 빵. 빵. 계속. 끝 끝내 끝내. 예쁘빈이 끝내. 알았어. 어. 빵. 빵. 어, 그렇지. 그렇지. 됐죠 괜찮아, 괜찮아. 일어난 거야. 다시. 아 제가 또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런 건다 일어난 거야. 백스윙할 때 일어나면 철렁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애플펜이 그만큼 중요해. 봐봐. 애플펜이 계속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지. 근데 내가 이렇게 일어났다가 아 이렇게 오면 그냥 철렁이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 그렇지? 아, 근데 그렇구나. 나를 보면 또 일어난 거야. 미세하게 일어나도 안 돼. 아 그래요? 0.01mm 일어나도 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 오케이.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칠때 가야지 땅 치고 손이 빨라야 돼 그래서 손이 빨라야 돼 무조건 손이 빨라야 돼 그래서 검지에 힘이 빠지면 안돼빵 이런 느낌이야 봐봐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서 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왔잖아 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지금 빵막 이렇게, 이렇게도 <웃음> 생각을 하잖아 네. 그게 아니고 여기에 있을 때 네. 얘가 땅빵 네. 빵빵. 어, 그니까, 손이 빨라야 돼. 무조건, 그냥 손이 빨라야 돼. 무조건 손이 빨라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가르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물레방아처럼 그냥 갈수 있어야 돼. 그냥. 손이 빠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나쁜 습관이야. 솔직히 이게 스쿠핑이라는 거야.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 나중에 이렇게까지 응. 나왔는데 미리 해버리면 네가 이렇게 잘 돌잖아, 하체를 잘 쓰잖아. 응. 그러면 정말 편해져. 이게 손이 먼저 가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만 쓰면 너한테 득이 되는 모양이야. 알겠지? 근데 너는 자꾸 칠때 자꾸 이거를 하려고 해. 손을 먼저 가려고 해. 아니야. 채를 먼저 보내야 돼. 그래야지 네가 빠방 이걸 네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아 알겠지? 아. 그래서 여기서 칠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냥 지나가게. 너는 아 하체만 생각하게. 그러니까. 어. 이렇게 해서 그냥. 어. 끝났잖아. 어. 어 맞아아 오케이. 이해 잘하. 응. 애플 펜 잘하고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뭔지 알겠어 네. 어 뭔지 알겠어, 어. 진짜 어. 진짜 알겠어. 그런 거야 그거 연습. 연습하면 돼. 네.